오케이 승아. 어, 이제 아 이제 저희 저부터 입는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승아 씨는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? 아, 형 그거 형이 스타일을 형이 골라야 돼. 아 죄송한데 지금 얘기하고 있어.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입혀준대로 입으세요. 아, 자꾸 뒤에서 딴지를똥딴지더라 그만 딴지 딴지더라. 걸어. 그 뭐, 이너 없이. 뭐, 이너, 뭐, 이너, 뭐, 이너 뭐. 없이야? <웃음> 이너 없이 자켓. <웃음> 이너 없는 거에 개념이 없는. <웃음> 오. 아야 <웃음> 어, 섹시하다. 입혀준 네, 네. 대로 입어야 돼. 중절모 좋다. 어 좋다 좋다 오!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약간 카우보이 느낌으로 빨리 입어 빨리 입어 바지를 받아야 될거 아니야 다음 누구예요? 어시이 어, 도겸 씨 오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시하면서도 아, 좀 유니크한 좀 느낌으로 유니크한 느낌으로 네, 네. 네. 유니크하면 아까 박시 아니 잠시 <웃음> <웃음> 박시하면서도 아 이거 입어야 돼어 <웃음> 혼자 잘 입고 왔는데? 야 어렵다. 아니 예만잘 입었어 지금 습관이 나오 어떡하냐 호시 씨내 부석순 가도록 하세요 아, 나는 호시 좀 섹시하게 입혀주세요, 섹시하게. 섹시하면 이거야, 형. 이거만. 와, 좋다, 좋다. 이거만 딱 하나. 아, 섹시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괜찮은데? 어떠세요? 어, 너무 예뻐요. 어 야, 진짜 예뻐. 야, 코스 형 없어, 코스 형? <웃음> 여기다 살다 살다 꽂아주는 사람 처음 보네 오늘. 야 이게 뭐가 되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 같지 않아? 당연히 되지 지금 약간 눈 찔리셔도 괜찮으시죠? 아 일단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좀 이렇게 나오는 게이쁘니까네이사로 갈게요 <웃음> 진짜 화보 진짜 촬영 많이 하신 셀럽들 같다 <웃음> 여러분들 혹시 밖에서 포즈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좀 해주시면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어요 예, 이사님 저는 약간 좀 유니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니크요? 네, 네. 조금 더 느낌을 그 약간 양화대교 느낌으로 좀 해주세요 <웃음>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? 형아 네. 이제 가볼게요 약간 이런 동작을 좀 해봐 그래야 그게 바지를 핏이 따올걸. 그렇지. 오. 그렇지. 슈퍼모델 같다. 어, 좋아. 오. <웃음> 내가 이걸 맞춰서 <웃음> <웃음> 순간 지금 심취했어. 아, 죄송해요. 야, 멋있다. 괜찮다. 어, 지금 이거 좋다. 이거 좋다. 이 느낌 좋다. 오케이. 선글라스 살짝 내려도 멋있을 것 같아. 잘하고 있어요. 옷 갖고 장난 좀 쳐볼까? 좋아요, 좋아요. 어, 신선해, 신선해. 오케이. 빨리 하는 것 같아. 아, 앞으로 조금만 오케이 도겸이만 낼수 있는 느낌이다 제가 너무 영해서 좀 어려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화보 찍으러 온거 같다 아 이걸로 할까? 어떤 스타일로 입고 싶어? 아 그냥 예쁘게 입혀주세요 좋다 나왔다 진짜 화보 찍는 거 같아 저기 메인이에요 손 떼세요 명화 다 찍어 눈만 살짝 보일만 느낌이 알지 갈게요 호주 단거 해도 돼요? 약간 부담돼서 집에 가리는거봐팔한번 들어볼까요? 팔을요? 약간 긴장 더풀으셔도될것 같아. 지금 너무 잘 나와서 제 배를 지금 여기서 공개하나요? 갈게요. 그렇지 그렇지. 그런 거 그런 거. 어. 자신감을 이렇게 계속 넣어줘야 돼. 어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어 그거 좋다. 탈트보다? 아니 풀샷. 응. 좋아. A 씨는 자기 옷 입고 찍는 것 같다. 좀더 깨봐봐. 잘 나온다. 여기 화보 장인들은 달로. 근데 명호가 포징이 되게 남다르긴 하다 진짜 스타일리스트님 옷좀 화려하게 가도 될것 같아요 그 목에 걸어주세요 그냥 야 그걸 다 쓰는 거예요? 어 힙해 힙해 내 자체가 옷걸이다 국무기 예전에 고인때 썼던 거 아니에요 그거? 아아저 취업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? 오 좋아 좋아 느낌 있다 와 정하이 예쁘다 많이 움직일수록 예뻐 이렇게 해봐봐요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대로 한 번만 그대로 좋아 그렇우치오 약간 오이 새골라인 비스듬히 보이는 이 새골라인 약간의 아, 섹시해. 그쪽... 나는 얘가 너무 무난한 걸 많이 입어서. 아, 그렇지. 힙하게 하구나, 어, 과했으면 좋겠는데. 이건 어. 하나도 안 쓰시는 거예요, 쌍희? 아, 네, 아, 아, 아, 원래 좀 현장감이 중요해서. <웃음> 디자이너 선생님이 찍으신다 해요, 이제. 가볼게요. 약간 우주형 약간 그냥 누워서 바닥에 있는 게 예쁠 것 같아. 약간 인형 공주 느낌? 어. 귀엽다. 제 헤어는 누가 봐주죠? 그, 알아서. <웃음> 저저저 분목이 좀 주세요 저 기다려봐요 어 좋아요 지금 어 갈게요 어 자연스러운 느낌 우지 형이 이런 거왜 이렇게 어색하대? <웃음> 제일 안 그런 형이니까 탁감 탁감만 지났어 지났어 지났어 <웃음> 와야 진짜 잘 나왔다 어 이쁘다 형 약간 웃어도 이쁠 것 같아 어 살짝 미소 좋다 아잘 어. 나온다 이게 진짜 각 한명한명 한명 느낌이 다른 게 신기하다. 이걸 민규가 찍었다는 게 신기. 해 다시 본업으로. 나 약간 좀 시크하게 입고 싶어. 시크하게. 차라리 해. 이런 거 훨씬 나을 거 같은데. 너무 귀엽고 같은데. 준이야 어. 머리는 이마가 좀 보이게 좀 외투하게 가도 괜찮을 것 아, 같아요. 외투가도 같아. 아, 같아. 아, 같아. 아, 돼요? 많이 외투도 돼요? 헤어 같은데. 과하게 <웃음> 움직여. 아, 야, 진짜 멋있게 아, 나오고. 그런데 우지 헤어 디자이너 분은 붕무기만 있으세요? 야, 물건, 헤게 이런 안, 쓰시고. 안 쓰세요? 안 쓰세요. 풀샤프터 풀샵, 갈게요. <웃음> 많이 움직여야 돼. 옷도. 음. 어 문준이. 와 문준 핑크. 일단은 문준이는 비율이 먹고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오야 준아 잘 나온다 좀만 더 좀만 더 매혹적으로 가주세요 어, 지금 좋다 가스독 거기 스톱 방그전 살짝 숙이는 거 괜찮았어 오케이 카메라 준이는 진짜 약간 리패키지 앨범 자켓 찍고 있는 거 같은데 원라시는 헤어 있으세요 여기에 어울리게 어울리게요 여기 좀 어울리게. 큐트 큐트한데요 명월한테 시크하게 입혀달라 했거든 동글이를 입혀주는. 시크하네 어, 큐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갈게요 노래 어때요? 별로예요 기 막아요 자, 노래 필링에 맞춰서 자, 사진도 찍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갈게요, 두번 하나 가실게요 옷이 좀 크니까 약간 무무가 좀 커도 돼 좀만 뒤로 가주시겠어요? 좀 활용해 와요 와잘 폈어 테스트 볼게요. 오지기고 있네. 나는 저 가면 갈수록 이게 감이 잡히네. 풀샵부터 갈게요. 아 멋있다. 나이스 좋아요. 뭐이터 보고 할래요? 어. 괜찮지 지금? 난 어, 좋아. 머리 촥더 떨어 더더 떨어뜨려 주실 수 있나요? 아예 아, 그냥 예, 약간. 어? 수업, 장스톡. 한잔 끼볼게 여기서. <웃음> 나의누가한테 얻어맞은 거 같은데? 머리가 확 웹해야 될거 같은데? 머리가 좀 무너져도 되죠? 적셔주세요. 제가 봤을 때는 좀 축축 내려오는 어, 좋아요, 느낌이 좋아요. 네. 훨씬 괜찮은 거 같아요. 지금. 아예 적셔버리시다 <웃음> 피부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. 아이시스라서 괜찮습니다. <웃음> 그냥 명호야 스카프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막 던져버려 아 멋있다 이거눈 조금 찔려도 조금만 참아줘아 그럼요 그럼요 보세요 어, 어살수 있어 아잘 아, 어, 좋은데? 같이, 같이, 같이. 약간 일하는 아, 거좀아 좋은데? 아 좋아 좋아, 아, 좋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어? 우와 야, 디노 멋있다 야, 디노야 멋있다 야 디노야 아까 그 사람 아닌데? 손 조금 싸도 될거 같아 어, 그... 오케이 다. 오 예쁘다 오늘 화보 찍지 나는 화보 찍지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나는 화보 찍지 응. 혼자 하면서해 혼자 하면서도 해, 더 해. 더 그럼 한번더가 그럼 한번더서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집에아줌 어우 자시 야폴로 어 야폴로 아, 멋있다 괜찮은 거 같아 요야에이스 열심히 한다 오늘 야에이스 근데 너가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 진짜 나 앉아서 좀 찍었는데 어? 하고 싶은 거다해 다른 쪽만 쭉 뻗하고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어 음. 멋있다 명호야 선글라스 한 번만 표정을 약간 좀 많이 웃어야겠다 이건 약간 너무 웃으면 이게 장난스러워 보이니까 야,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이 좋은 거 같아 오, 좋다. 좋아 좋아. 야, 슈아야 지금 잘 나온다. 다음 없나? 이제 없어. 너야. 나 찍고 있을 때 그냥 두세 명씩 들어가서 아무나 찍어주면 안 돼? 그래. 오케이. 내가 너 찍어줄게. 어. 그가너 갔다. 머리 좀 적셔주세요. 디자이너님. 아 예. 자 분무기님. 아 이런 느낌이셨군요. 아 계산 아이시스예요. 아이시스예요. 아. 미스 겸이에요 미스. 그러니까 일부러 뿌리시는 거죠? 솔직게 말해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저희 지금까지 찍으신 작가님 이제 촬영 들어가시거든요. 모두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, 야 멋있다. 아 멋있다. 오, 오 멋있다. 어 슈퍼모델 같은 슈퍼모델인데? 야, 얘들아 단체 가자. 단체 가고 밥 먹자. 프리스타일로 가실게요. 가자. 자기 얼굴만 보이게 그냥 쓰면 될것 같은데 지금 네. 예쁜데? 정한이 형, 오른쪽 머리 다 넘겨도 될것 같아. 오른쪽이 여기 쪽이잖아. 어, 더 넘겼다가 툭한번 빼줘 어어어 어, 어. 참 뭐가 이렇게 만들어진게 웃기다 아니 근데 잘 찍고 있다니까 진짜 그 옷이 입포보다 이뻐 서잘 나와 잘 나와 무조건 잘 나와 어. 갈게요 우리끼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화보직으로 온거 같네 그 공인 같지가 멋있는 거열컷 하고 우는 거열컷 하고 끝내자 네. 네 멋있는 거 할게요 예.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 시선 맞은 거 시선 보자, 옆에 뭐